안녕하세요. 신과 사랑에 빠진 크리스입니다. 6 1 first love letter 주는 축복 주는 축복. 사도행전 20장 35절. More blessings come from giving than from receiving. More blessings come from giving than from receiving. 사도 Acts 20:35. 사도행전 20장 35절. 어한 열흘 정도 만에 녹음을 하는데요 저번에 6 0슬 Love Letter 녹음하면서 제가 조금 어 시간이 걸릴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죠 어 기다리신 분들한테는 죄송한 마음이 있습니다 음 오늘 녹음하는 내용도 정말 저에게 신께서 주신 좀 소중한 메시지인 것 같고 또 듣는 분들 중에 어, 깊이 공감하실 분들이 계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은 일단 문맥이 사도 바울이 어, 에베소 교회의 리더들에게 어, 작별 인사를 하는 장면에서 나오는 유명한 성경의 말씀입니다 더 많은 축복들이 주는 것으로부터 온다. More blessings come from giving 무엇보다요? Than from receiving 받는 것보다. 이게 참 신비로운 말씀이죠 여러분. 말씀이 정말 신비로움이 가득한데 이 말씀 또한 일반적인 어,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blessings라고 하면 축복이라는 것은 receiving 받는 것이 축복이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어, 받는 것도 물론 축복이죠. 근데 오늘 말씀의 포커스는 더 많은 축복은 사실은 받는 것보다 받는 것도 축복이지만 from giving, 주는 것으로부터 온다는 참 신비로운 말씀입니다. 음 일단은 바울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던 것은 또 그의 인생이 사실 어 신의 영원한 사랑의 신비를 깨닫게 되면서 신께서 깨닫게 해주신 거죠 사실은 바울은 어 바울로 불리워지기 전 사울일 때이어 역행하는 삶을 살았죠 신의 영원한 사랑, 신의 아들의 죽음과 다시 살아난 부활의 이런 것들이 사기다, 거짓이다, 사이비다 이렇게 생각해서 사실은 그의 인생을 이거를 이 잘못된 믿음을 바로잡게 하기 위해서 살았었잖아요, 그쵸죠 교회 예, 좀 다니시는 분들은 다 아시는 얘기일 거예요. 그런데 음, 이제 어, 신의 아들인 예수님과 정말 인카운터, 완전히 부딪히는 그런 대면을 하게 되면서 어, 굉장히 충격을 받게 됐고, 결국에는 어, 신의 아들이신 예수님 매, 우리를 대신한 죽음, 어, 자기의 하나뿐인 생명을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주는 축복, 주는 즐거움, 주는 축복을 가장 많이 누리는 존재는 단연코 신이신 것 같아요. 예. 신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외아들까지 주셨다는 것이 성경에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굿뉴스, 뭐, 복음이다, 교회에서는. 굿뉴스라고 하는데, 신과 사랑을 나누면 나눌수록 그분을 닮아서 주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신을 정말 아저 사람은 참 신과 사랑을 나누는 삶을 정말 사는 것 같아요.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든 주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예 물론 거기에도 타이밍 있고 지혜가 필요하겠지만요. 음 사도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고요. 오늘 그 컨텍스트도 사도 바울이 어, 그의 인생을 아낌없이 이 영원한 신과의 사랑의 사실을 그 메시지를 메신저가 되어서 정말 어이 내용을 이 사실을 모르는 당시의 중요한 그런 지형적인 요충지 즉 요즘으로 얘기하면 도시들이죠 당시에 중요한 지중해의 도시들에 다니면서 어 고생을 하고 목숨을 걸고 죽임을 당하는 순간까지 여러분 이런 자기 인생을 사실은 그 메시지를 받을 사람들, 당시에 그 지역의 교회 사람들에게 자기 인생을 다준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보면 하도바울 같은 경우는 한 지역에서 한 교회를 오랫동안 녹회하지 않았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지속적으로 물질적인 후원을 받는다는 것이 불가능했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어려움들이 있었고요. 지난 우리 고린도우서 때 그런 사도 바울의 고백이 있었듯이 그런 재정적인 지원이 끊기는 순간들이 반드시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배가 고프고 목이 마르고 그럴 때 사실은 신을 원망하거나 그 교회 사람들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고 주저함 없이 어 자기의 손으로 직접 돈을 벌어서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도 교회에서 그러한 스스로 직업을 갖고 일을 하면서 하는 어 그런. 분들을 자비량이라는 말을 합니다. 예. 음, 어, 그렇죠. 예. 그래서 어, 참 신비로운 인생이에요. 누가 이거를 억지로 시킨다고, 누가 협박한다고 이렇게 살수 없는데 신, 신께서 신의 아들인 예수님께서 그렇게 아낌없이 주는 인생을 살았던 것처럼 사도 바울도 사실은 그 신의 아들의 죽음에 숨겨진 그런 다시 살아난 부활에 숨겨진 신의 놀라운 영원한 사랑의 메시지를 증거하기 위해서 자기 인생을 그냥 다준 것이죠 예 사람들이 자기에게 그 메시지를 가르친 대가에 대해서 사례를 하곤 하건 안하건 여기에 사실 개의치 않는 않고 일관되게 그 메시지를 지나 증거하는 삶을 살았었죠 저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살게 될것 같아요. 예. 제 마음속에 한 지역교회를 이렇게 제가 뭐 형교회는 형, 형 지역교회이고 거기를 지금 협력 전도사로 젊은예배 설교하는 일을 하고 있지만 어 제가 지역교회를 섬긴다는 생각을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 한다기보다는 어 다음 세대의 그런 젊은 이들에게 어, 이 신의 놀라운 영원한 사랑 이야기를 할수 있다는 자체를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예. 음, 거기서 뭐 사례에 대한 부분을 제가 지금 자세한 얘기를 하고 싶진 않고요. 예. 중요한 것 같지 않아서 앞으로는 또 어, 이런 자비량 텐트 메이킹이라고 하죠. 바울이 텐트 메이킹을 했다고 해서 이런. 이런 저와 같은 케이스가 점점 많아지리라고 예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것이 한국의 교회가 굉장히 많다고 하지만 그런 대형이나 중형 교회는 사실 많지만 또 교회 수의 대부분이 작은 소형교회나 개척교회들이 많죠. 그리고 교회들은 예상하시겠지만 지속적으로 그런 목회자, 특히 목회자들이 자녀들이 있는 경우에 어 충분히 자녀들을 교육하고 이런 가족들이 생활하기에 충분한 사례비가 교회에서 헌금으로 어 안정적으로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사실은 어떤 세컨 잡을 어 갖고 그런 일을 하시는 분들도 우리나라에 늘어나고 있고요. 당연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미국 같은 경우는 굉장히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이유에서 이 예, 교회들이 소형 교회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아는 그런 제가 신학교에서 만났던 외국인 들 특히 이제 미국 같은 쪽에서 물가도 비싸잖아요 그래서 그런 데서 지금 사역하는 사람들이 어, 목사님, 전도사님들이 뭐 카운슬링을 한다든지 뭐 다른 걸 가르친다든지 어, 그런 분들이 제가 아는 분들도 있습니다. 음... 어 주는 축복에 대해서 제가 신께서 저에게 생각을 하시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이 생각을 좀 하게 해볼 텐데요. 어 계속 들으신 분들 아시겠지만 제가 이제 홍대 쪽에서 구체적으로 이제 상수 카페 거리라는 그런 쪽에서 이제 카페를 하고 있는데 저희 카페에 소위 아이돌들 그 그리고 배우, 무슨 밴드, 가수들 주로 이제 K-POP 쪽이죠, 예, 한류, 한류와 관련되어서 음, 그런 유명한 스타들에 팬들이 그 스타의 기념일을 챙기면서 이제 이벤트를 카페에서 하는데 그런 것을 좀 전문적으로 어, 진행하는 전문적으로 이제 그런 이벤트를 많이 진행하는 카페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 뭐, 자세한 얘기는 좀 그렇지만요. 그런데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음, 이 팬들이요. 저도 뭐, 아이돌을 저는 솔직히 좋아한 적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없는 것 같거든요. 예, 뭐, 나이도 있고요, 지금. 그런데 이 팬들이 이거를 이제 하고 싶습니다. 저한테 연락할 때부터, 준비 과정 때부터, 그, 좋아하는 그 스타에 관련된 구찌 같은 거를 제작하고, 이런 것들을 굉장히 벅차하고, 신나하고, 자기 돈들을 다 쓰는 거거든요. 예. 근데, 정말, 너무나 기뻐하고, 이, 자기가 좋아하는 스타를 응원하기 위해서, 뭐 이런 것도 보셨을 거예요. 저도 한때 이해를 못 했는데, 여러분. 강남역이나 이렇게 굉장히 광고료가 비싼 지역에, 그 팬들이 자기 스타의 생일날이라든지 뭐 데뷔를 한다든지 이럴 때그 엄청난 광고료를 내서 그거를 막 축하해주고 광고를 해줍니다. 그러분다 어, 보신 적 있을 거예요. 음, 그 사람들이 그럼왜 할까요? 뭐 저도 그런데 돈을 낸 적이 없지만 아마 이거 듣는 분들 중에 그, 그런 거를 낸 분은 거의 없을 것 같은데 <웃음> 어쨌든 어그 사람들은 나름대로 그 응원하는 스타를 위해서 자기의 돈을 주는 것이 어, 기쁘기 때문이에요 어저 같은 사람한테 거기 돈을 내라면 내겠습니까? <웃음> 내지 않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굉장히 뿌듯해하고 그런데 자기들이 십시일반해가지고 정말 수많은 팬들이 모아야지 그거를 하잖아요 그 광고들이 제가 알기로 그게 진짜 굉장히 비쌉니다 수백만원입니다 뭐. 자리에, 자리마다 노출도에 따라서. 근데 거기 가서 또 인증샷을 찍고. 그 내용은 여러분 뭐, 자기 잘났다는 내용이 아니에요. 대부분 그 스타가 잘 되기를 바라고, 힘내라고 말하고. <웃음> 예, 그런 덕질을 하지 않는 저와 같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황당해 보이는 거죠. 사실 저렇게 꼭 해야 되나. 그런데, 어, 그 사람들한테는 진심이라는 거예요. 누가 억지로 시켜서 그렇게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제도, 그제이군요. 이제 그제도 어느 이제 밴드가 천일을 데뷔한 지 이제 천일이 되었다. 그래서 그 이벤트를 이제 팬들이 와서 이제 준비를 하는데 예쁘게 카페를 꾸미는데 밤 12시간 다 되도록 하더라고요. 아, 제가 너무 열심히 해서 빨리 마치라는 얘기를 참아 못할 정도로. 그 사람들이 너무 막 열심히 하니까. 예. 물론, 잘 꾸미면은 카페 매출을 도 도움이 되는, <웃음> 어, 그런 이유도 조금은 있습니다. 뭐, 하여튼간, 겸사겸사. 예. 그리고, 이제, 저희 카페에 이제 대형 화면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관련된 스타의 이제 콘서트라든지, 뭐, 배우면은 이제 최근에 출연한 드라마라든지 이런 거를, 동영상을 가지고 오면 제가 이제 상영을 해줍니다. 그러면, 그걸 보면서요 이 사람들의 표정을 제가 가끔 보면 마치 이제 교회 다니는 분들이 신의 사랑을 느낄 때 감동을 하거든요. 교회에서 그걸 은혜 받는다고 합니다. 근데 은혜 받는 표정들이에요. 어, 후기들을 제가 나중에 찾아보면 아 자기가 응원하는 카페에 아 자기가 응원하는 스타에 그런 잘 나온 사진들로 도배가 돼 있는 카페에서 그 스타가 가장 어, 빛나 보이는 콘서트나 그런 드라마 장면들을 보고 있노라니 눈물이 또르르 흘렀다. 이런 후기들이 심심찮게 발견이 됩니다. 마치 이제 교회에서 신의 사랑을 감동해서 이제 뭐 말씀을 듣거나 찬양을 드릴 때 눈물을 흘리는 것과 상당히 유사한 면이 있습니다. 예. <웃음> 신을 만난 듯한 감동. 그래서 진짜 어 그래서 지금 그 열두 시까지 꾸민 팀이 이제 천일 그응원하는 밴드의 천일 기념일날 그 밴드 소속사가 그 합정 쪽에 있나 봐요 그래서 그 밴드 사람이 4 명인데 그 멤버들 크게 아주 지금 큰 팬덤이 있는 밴드는 아닙니다 예어 근데 하여튼 그 밴드 네 명이 왔어요 카페를 그 소속사 매니저하고 뭐 하여튼간 해서 한 여섯 명이 왔는데. 완전히 감동을 한 거죠 거기 있던 팬들이 감동을 하고 막 카톡을 날리고 그래 가지고 근처에 있는 사람들이 택시 타고 다 오고 어 저도 덩달아 괜히 분위기 타 가지고 지금 오늘 그 사진으로 그걸 올릴까 하는데 어 올릴까요? 예, 올릴지 안 올릴지 아직 결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녹음을 하고 있는데 제가 너무 쭈그리로 보여가지고 <웃음> 아이돌 급의 그 밴드 멤버들이 키도 헌칠하고 예. 자 이걸 하등한다 녹음한 다음에 그 올릴지 말지는 결정을 하도록 할텐데요. <웃음> 아, 오바를 하면 그 팬들이 그그 그 스타가 카페에 혹시 오게 되면 만났을 때 굉장히 신을 만난 듯한 은혜받은 감동을 한다는 거예요. 막 어쩔 줄 몰라 하면서 어, 사진 한장 찍고 손 한번 잡고 그 사람의 뭐 일거수 일투족에 대해서 굉장히 반응을 한다는 거죠. 심지어는 이전에 어느 그 배우가 방문을 했거든요. 그 생일날 그 이태원, 이태원 클래스는 클라스라는 그 인기 이끌었던 드라마의그 마연이로 했던 이주영 배우가 이제 저희 카페를 방문했는데 그때 이제 녹차 라떼를 먹었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날까지 그 팬들이 다 와서 너도 나도 녹차 라떼를 시키는 그런, 어, 좀, 해프닝이 또 있었습니다. 재밌죠. 예. 그게 뭐라고. 근데 그들에게는 그게 그렇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좋아하는 최애 배우가 먹은 이 카페 메뉴를 나도 한번 먹으면서 <웃음> 그, 그 좋아하는 스타의 기분을과 뭔가 이렇게 잠시라도, 예, 마음을 같이 한다고 할까요. 예. 어이 주는 축복에 대해서 오늘 제목이 주는 축복인데 내리 사랑도 떠오릅니다. 우리 듣는 어떤 이제 구독자 중에서 자식이 있는 분들은 어 이해하실 것 같은데 저희 어머니도 맨날 하시는 얘기예요. 어 자식이 네가 맛있는 거 먹는 것만 봐도 내가 배가 부르다. 이게 어떻게 여러분 상식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예. 자기가 먹어야지 배가 부르지. 자식이 맛있는 거 먹는다고 그게 배가 부른다는 말이 이게 어떻게 과학적으로 상식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말이냐고요 신비로움이죠 신비로움 주는 축복이 맞는 것 같고요 제가 최근에 일반적인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 주는 축복과 관련돼서 굉장히 재밌는 체험이 있었어요 다 이렇게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또 이상한 사이비 가르침이 아니에요 물한 잔만 마시고 계속하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이제 이사를 왔는데 이전에 있던 살던 곳보다 공간이 좀 줄어들어서 짐을 많이 줄여야 되는 상황이에요. 줄이고 왔는데도 사실은 옷 같은 게 필요 이상으로 너무 많은 거예요. 뭐 이사할 때 그런 거를 느끼게 되죠. 아, 내가 옷이 이렇게 많았나? 어, 제가 막 한때 어, 한때, 이제, 인터넷 쇼핑에 심취하여서, <웃음> 별 얘기를 다 하네요. 예, 창피한 얘기인데, 저의 약함을 자랑하겠습니다. 비슷한 분들이 아마 위로를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음, 이제 아주 비싼 거는 사실은, 뭐, 명품이나 이런 것은 제가 살수 있는 여유가 도저히 되지 않고요 예. 어, 이제 중저가 메이커 중에서, 중저가 브랜드들 중에서, 굉장히 세일을 크게 할 때가 있습니다. 다 아시죠? 그럴 때 이제 옷을 좀 샀어요. 예. 중종가 브랜드에서 세일을 크게 하면 막 1, 2, 뭐 2, 3 겨울옷들도 뭐 3, 4, 4, 5만 원 정도일까요? 어쨌든 그때 한때 이제 좀 많이 샀던 것 같아요. 예. 그 중에 또더 부끄러운 고백은 제가 이제 오랫동안 비만 체형인데 사실 옷에 핏이 나오려면 이게 사이즈가 이제 막 엑스라지나 뭐 이렇게 크면은 사실 좀 그렇잖아요. 근데 하여간 무슨인지 아실 거예요. 그래가지고 살 빼서 입어야지 하고 이렇게 제 사이즈가 없는데도 이제 산 옷들도 은근히 많더라고요. 그런데 살이 안 빠지니까 그 옷들은 당연히 몇 년째 방치가 에서 공간만 차지하고 있는 옷들이 꽤 많은 거. 제가 너무나 한심하게 느껴진 거예요. 야 이게 참이 애물단지구나. 그러면서 이제 미니멀리즘에 대해서 선망하는 마음이 커가기 시작하면서 하여튼 간 이사를 와서 아 이거를 정리를 해서 공간을 차라리 만드는 게 훨씬 내가 살아가기 좋겠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중고로 팔아야 되나? 근데 너무 귀찮고 요즘에 아, 그래서 이제 든 생각이 이 전에도 이제 가족들에게 나눠주는 거죠. 가장 쉬운 방법이. 그래서 한 몇십 벌 정도를 이제 부모님께 드리자. 저희 이제 아버지는 이제 완전 할아버지이신데 나이가 들수록 이제 젊게 옷을 입고 싶어 한다는 사실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상태 괜찮은 거는 드리면 아버지가 잘 입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잘 됐다. 그리고 뭐 부모님이 뭐 바자회 같은데 의류 관련된 일을 하셔서 뭐 좋은 취지 의 바자회 같은데 열면은 또 이런 것들을 바자회에 기부한다든지 판매하신다든지 뭐 이런 것도 있을 것 같아서 아잘 됐다 그래서 부모님께 이제 드리기로 합니다 꽤 많은 수십벌 정도의 옷을 그래서 이제 여튼간뭐 괜찮잖아요 여러분 듣기에도 그래서 제가 대가를 바랬던게 전혀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제 부모님을 드리려고 하는데 부모님께서 이제 갑자기 어떤 이제 이전에 하시던 일과 관련되어서 어떤 일을 하게 되면서 그 대가로 이제 돈을 받으셨나 봐요. 그런데 이제 기도하시다가 저희 부모님들은 아주 새벽 예배에 빠지지 않는 그런 어 소위 말하는 장로님, 권사님 부부신데 기도하다가 아이 돈을 어떻게 해야 되나 내 둘째 아들인 저를 줘야겠다. 이렇게 기꺼이 그런 마음이 드셨다는 거예요. 어 감사하죠. 그래서 저는 대가를 바라고 드린 게 아니었는데 어쨌든 어, 그렇게 어, 뭐 전혀 기대하지 않았는데 좀 제가 생각한 거예 부모님한테 요즘에 뭐 받기에 조금 여튼간 어느 정도 액수의 돈을 받은 거예요. 뭐 구체적인 액수 밝히기는 좀 그렇고요. 마치 결과적으로 옷을 꼭 팔아서 생긴 돈을 받은 그런 기분이랄까요? 근데 어쨌든 저는 대가를 바란 게 아니었어요. 예. 그냥 사실 앞으로도 입지 않을 것 같은 옷을 드린 건데, 뭐, 신께서 보너스를 주신 기분이랄까요? 물론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저를 포함해서 자영업자들이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특히 이제 홍대 쪽에는 외국인들의 그런 매출액이 상당히 컸었는데, 뭐, 입국 자체가 지금 뭐, 일본이라든지 홍대에 많이 오는 저쪽 프랑스라든지, 이런 이국 자체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전세계가 지금 난리잖아요. 그러니까 매출은 당연히 많이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많이 떨어져서 많이 어려운 시기를 다 보내죠. 즉, 그래서 하여튼간 저는 굉장히 감사했어요. 어, 또 신께서 저를 전혀 예상하지 않은 이런 루트를 통해서 위로하시는구나 이렇게 했고요. 또 옷과 관련해서 오늘 참 재밌는 얘기네요. 주는 축복. 근데 저는 진짜 이... 주는 순수하게 제가 주려고 했더니 신께서 한마디로 제가 상상하지 않은 그런 어떤 진짜 받는 축복까지 주셨다는 얘기예요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게 뭐 여러분도 다 무슨 공식처럼 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냥 제가 어 신기하네 이래서 얘기 드리는 거니까 아시겠죠 또한 가지는 음 굉장히 부모님 드리기에 영한 옷들이 있어요 제가 좋아하는 옷들 중에서 이렇게 나그랑 스타일이라고 그러죠. 야구잠바라든지 제가 그런 스타일의 옷들을 상당히 좋아합니다. 그리고 검은색상이라든지 근데 역시 사이즈가 안 맞거나 어 입었는데 핏이 잘안 나오거나 예, 핏을 중요시합니다. 어, <웃음> 그래서 이제 옷이 부모님 드리고 몇 벌이 또 남았어요. 제가 이거 분명히 안 입을 것 같은데 이런 옷들이 그 중에 두 개는 택도 떼지 않은 진짜 새 옷이에요. 이걸 어떻게 해야, 해야 되나. 아, 이거 옷걸이 차지하고 있는 거더 이상 보고 싶지 않은데 하다가 저희가 이제 제가 카페를 하잖아요. 그래서 거기 알바생들 중에서 대학생들 나이 또래나 대학생들 이제 근처 홍대생들, 홍대생 한 명, 홍대 미대생 한 명이 지금 현재 가장 오래 근무를 하고 있는 친구가 있습니다. 그 친구는 사실 이제 열몇 명의 알바생들이 이제 거쳐갔는데 그중에서 사장인 저의 마음을 진짜 가장 깊이 헤아릴 줄 아는 굉장히 놀라운 공감 능력을 가진 친구예요. 공감 능력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는 많은 분들이 아실 거예요. 음 그래서 제가 재밌게 얘기하면은 요즘에도 수양딸 같다. 수양딸같이 느껴질 정도다. 솔직히 그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참 뭐라 그럴까요? 물론 완벽하다는 건 아니에요. 그정도 실수할 때가 있는데 그 진심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이 제가 좀 놀란 적이 몇번 있었어요. 예. 그래서 어... 어쨌든 그 친구를 줘야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나이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는 그 아빠 또래. <웃음> 그럼 <그런, 웃음> 제가 젊은, 이제 젊은 사람들 입는 옷이니까 한번 물어보자. 그래서 작업할 때라도 미대생이니까 작업할 때 작업복으로라도 입어라. 이렇게 이제 얘기할 요량으로, 음, 이제 물어봤어요. 사실 그 친구는 부족함이 없는 부모님 밑에서 굉장히 안정되고 성실한 부모님 밑에서 자란 친구라서 이제 필요 없다고 할 수도 있, 있겠지만, 제가 물어보자. 그래서 이제 옷을 카페로 갖고 갔는데, 하여간 자기가 이겼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잘 됐죠. 저는 그게 지금, 어, 처리를, 처리 불가인 옷들이고, 어차피 안 입을 부모님한테 드린 옷들과 같은 옷들인데, 뭐, 새 옷들도 있지만, 어, 그런데 제가 이제 그 친구한테 옷을 준 날, 이 친구가 사실 평상시에는 제가 시키는 일만 굉장히 열심히 하는 스타일이에요 어, 이게 뭐 시키지 않는 일을 안 한다는 차원보다는 하여튼간 제가 이제 뭐를 지금 상황에서 이 카페 에 필요한지를 물어보고 제가 어떤 일을 했으면 좋겠다고 하면 이제 열심히 성실하게 하는 스타일인데 그날 갑자기 저에게 사장님 제가 여기 카페의 소품들 위치를 새로 꾸며도 되겠냐고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음, 저는 사실 오케이를 했지만 별로 기대를 하지 않았어요. 예, 저도 약간 미정이센스가 있다고 생각한 것도 있고 사실은 어, 이 친구가 잘 미대 홍대 미대생이면 괜찮잖아요. 근데도 귀, 사실 굉장히 잘 꾸밀이란 기대를 제가 안 했던 것 같아요. 예. 어, 그랬는데 이 친구가 정말 몇 시간 동안 거기 여자가 혼자 들기 무거운 것들도 있는데 혼자 제가 도와준다고 해도 괜찮다고 그러면서 저는 이제 다른 일을 하고 있었고 끙끙거리면서 몇 시간을 완전히 뒤집어 놨어요. 카페를. 그런데 그 결과물이 정말 제가 두구두구 생각할 정도로 정말 이 친구 나이또래 여성 고객들이 95%거든요. 저희 카페는. 그래서 인스타형의 카페죠. 사진 잘 나오고 사진 잘 찍고 싶고 그런 컨셉의 카페인데 정말 그 친구들의 눈높이에 딱 맞게 쓸데없는 거를 싹 치우고 균형감에 맞추어서 정말 너무나 소품들 있는 거 위주로 기특하죠. 이친구 자꾸 하는 얘기가 있어요. 살 필요가 없다. 있는 걸 활용해야 된다. 너무 여러분 훌륭한 친구죠. 이 친구 나중에 꼭 성공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어. 그래서 너무나 인테리어가 향상되고, 시너지 효과라고 그러죠. 저도 자극을 받아서 또 이제 보태가지고, 이제, 저도 이제, 이제 혼자 제가 이제 있는 날더 이제 업그레이드를 꾸며서 좀한 단계 더 나아졌어요. 카페 분위기가. 그래서 사실은 얘기를 드린 이유는, 진짜 저는 계산하고 준게 아니었는데, 이게, 그, 제가 엄청난 한일할 때산온몇볼 값에 제가 볼 때는 왜그 친구가 이렇게 해놓은 게 제가 볼 때는 이게 계산기를 튕겨서 할수 있는 이상의 결과물이라는 거예요. 예. 어, 뿐만 아니라 뭐, 기여한 것들이 많습니다. 이 친구들, 이 친구가 이제 그, 역시 그 나이 또래 좋아하는 음료의 맛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시럽의 양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따라서 이제 카페의 음료 맛이 바뀌잖아요. 그런 것들을 고민을 하고 제안을 하고 실행을 했을 때 굉장히 좋은 피드백들이 손님들에게 이제 있었습니다. 예. 그런 것들은 역시 또한 매출에도 영향을 주고요. 그래서 사실 최저시급이거든요. 카페 알바생들이 대부분. 그런 알바생으로서 할 필요가 없는 고민이고 업무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친구를 대표로 해서 어 다른 친구들 지금 이제 있는 최근에 새로 들어온 친구들도 그런 고민을 해주고 제안을 해주고 뭐 실행을 열심히 해주고 하여간 좀신기하 굉장히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맛있는 것도 많이 사주려고 노력하고요. 그래서 이 이렇게 이 홍대미대생 우리 알바생 입에서 최근에 제가 좋은 사장님을 만나서 감사하다 이런 이야기를 듣기도 했습니다 좋은 사장이 되기 위해서 저도 노력해야죠 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친구가 현재 부모님 교회 다니시지만 이친구 교회 안 나가지만 제가 당장 교회 나가라 이렇게 얘기는 하지 않지만 신에 대해서 시간 날때 신의 사랑에 대해서 저는 정말 진심으로 이야기해 주고요 또, 동시에, 저는 말로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신의 아름다운 사랑. 제가 오늘 제목처럼 주는 축복. 어, 주는 축복을 실천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대상이라고 생각해요. 음, 아, <웃음> 그래서, 토요일 날, 이제 저희가 또 다른 이벤트를 중심으로, 이제 현재 이제 코로나 때문에 알바생이 많이 줄어서, 최근에 이제 행사할 때만 나오는 그런 이벤트 때만 나오는 알바생까지 해서 이 친구에서 세명 정도가 이제 시간대 다르게 좀 있는데, 토요일날 제가 우리 쿠키를 만들어야 되니까 쿠키 전공한 친구 중심으로 세명다 나와서 최대한 한번 작업을 해보자. 그러면서 제가 제 신용카드를 하나 줬어요. <웃음> 주는 축복인 것 같아서, 관련된 것 같아서, 그거를 그 홍대 미대생에게 제가 맡겼어요. 근데 저는 이 친구를 솔직히 좀 믿습니다. 이 친구가 하여튼간 아끼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그래서 맛있는 거사 먹으라고 하면 분명히 제가 볼때 어느 정도 수준을 쓸지 않은데, 뭐그 이상을 쓰더라도, 어 저는 진짜, 저는 기쁠 것 같아요. 왜냐면 너무나 열심히 하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음 저도 더 노력을 해야겠죠. 예, 노력에는 끝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지금 시간이 또 상당히 어이구 3 2분이지자 오늘 주저리 주저리 예,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음, 그러니까 제가 경험한 신비예요. 주는 축복에 대해서 희한한 신비입니다. 아, 아마 여러분도 여러분의 전화 우리가 계산하지 않고 기꺼이 이것이 필요해 보이는 사람에게 누군가에을 내가 가진 것을 준다면 신기하게도 신께서 그 받은 나를 통해 뭔가를 받은 상대를 통해서건 제가 위에서 얘기한 것처럼 아니면 다른 루트를 다른 사람을 통해서건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주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음, 교회의 역사 속에서도 신과 가장 깊은 사랑을 나누었던 시기를 보면 기꺼이 서로의 피로를 먼저 채워 주려고 했다고 하죠 굉장히 아름다운 모습 아닌가요 천국이 신과 함께 할 영원한 나라가 이런 모습이라고 생각하고요 어, 신을 떠난 인간들은 서로 속이고 경쟁하고 속이고 때로 죽이고 빼앗고 여러분 그게 나의 피로를 채운다는 채운다는 명목하에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너무 어글리한 거죠 너무 사실 추한 거죠 예. 저의 인생에서 아름답게 기억되는 순간들,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요. 제가 뻔히 갚지 못할 상황이었음을 분명히 알았을 텐데 기꺼이 먼저 다가와서 주었던 사람들이, 주는 축복을 실전했던 사람들이에요. 사실 많지 않아요. 그런데 그 순간들을 생각하면 참 경이롭습니다. 이 각박하고 계산적인 세상 속에서 경험한 경이로운 순간들이에요. 음... 마지막 오늘은 주저리 주저리 마지막 방점을 하나 짓겠습니다 되게 웃긴 얘기인데요 제가 써놓은 거예요 이제 진짜 끝이에요 아... 제가 이제 강남역 근처에 이제 영어 가르치는 용도의 사무실이 있는데요 거기서 이제 조그만 냉장고가 있어가지고 거기에 제가 이제 음료들 특히 더운 여름에는 수강생들이나 전화 이제 먹으려고 음료수를 사는데 편의점이 가까운 데 있거든요. 근데 2 플러스 1 이런 게 있으면 그런 거를 사게 되는 경우가 솔직히 많거든요. 근데 어느 날 이제 그래서 이제 커피류 이런 것들을 2 플러스 1 이런 거를 좀 많이 사서 냉장고에 쟁여놔야겠다. 이렇게 사면서 계산을 하러 가고 있는데 그 편의점 캐셔로 일하는 여학생 이야기가 들리는 거예요. 이제 시골에서 이제 올라온 학생 같은데, 이제 사투리를 쓰면서, 근데 친구하고 이제 친구가 이제 놀러 왔나봐요. 친구하고 앉아가지고 막 신세 한탄을 하는 거예요. 아, 너무 힘들고 사는 게뭐 이런 얘기를 하다가, 이제 계산대 거의 하려고 하는데, 저 들으라고 한 얘기는 아니에요. 그 친구들이 제가 볼 때는. 근데, 어, 제가 왜냐면 이거 계산대 올려놓지도 않았으니까 제가 뭐 산지도 그 친구들은 몰랐을 텐데, 아 그런 얘기를 이제 계산 캐셔로이라 알바생이 한거예요. 아 오늘 커피도 못 먹어서 더 슬프다 뭐 이런 얘기를 한거 같아요. 그런데 하여튼간 제가 특히한 생각없이 아유, 좀 너무 안타깝다. 그래서 계산을 한 다음에 그 커피 무슨 제가 좋아하는 단 그런 컵 같은 데든 커피들 있잖아요. 그래서 뭐2 플러스 1 하면 하나의 기껏해 한 천원 정도, 천 몇백 원 정도 했을 거예요. 그두 개를 딱 올려놓으면서 얘기를 했어요. 오늘 커피 이거로 먹어요.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정확한 멘트는 기억이 안 나는데, 그랬는데 저는 이제 주는 축복, 저는 그냥 그걸 주고 싶었어요. 제 마음이 뭐 시, 신께서 뭐 그런 감동을 주셨다는 것까지 가지 않더라도 그냥 인간적으로 주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두 명이 박수를 치면서 갑자기 자리에서 박차고 일어나서. 깨악 행복의 비명을 지르는 거예요. 아마 그 친구들은 어 그거를 누군가 줄이라고 전혀 생각을 안 했었던 것 같아요. 그 리액션이 제가 생각이 났습니다. 주는 축복 이런 거 생각하면서 와참그몇천원논이천몇백 원에 누군가 이렇게 두 명이 이렇게까지 행복하게 할수 있구나. 어 저도 되게 웃겨 쪽으로 이렇게 쿨한 척하면서 이렇게 딱 돌아서 나왔는데. <웃음> <웃음> 그게 사실 대단한 준게 아니잖아요 <웃음> 이런 주는 축복의 신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하루하루에 이런 주는 축복이 넘쳐나게 되길 바라고요 받는 축복도 신께서 어 함께 주신다고 생각이 됩니다 가장 소중한 외아들을 기꺼이 원수 같은 우리에게 주셨던 신의 사랑을 생각합 갑시다. 여기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Thank you for listening.